지하, 시장 지하철을 타고 시장을가 겁니다. 네. 네. 처음 가 보는데 일단 길을 잃으면 또 물어보면 되니까 길 바디 랭귀지라는 게 있어요. 아, 어, 그럼. 이어도 바디 랭귀지 잘 하는 건 몸으로, 몸으로 말해요. 잘하지. 몸으로 말해요. 잘하지 이게 저녁 아. 때니까 좀 날씨가 그래좀 괜찮아진다. 아까 낮에 엄청 더웠는데. 거기가 뭐, 뭐 어디야? 거기가? 나도 몰라. 아. 어? 답을, 밥을 그냥 가서 맛있는 거 그냥 바로 시켜 먹고, 시켜 먹고, 시켜 먹고 있는 거지. 그치, 그치. 근데 형, 시장이면은 다 현금밖에 안될거 아니야? 그렇지? 현주는 좀더 먹어야 되나? 아니, 야 아니, 야나 있어. 나, 나 지금 얼마 없어. 나, 나, 내가 아, 있어 천바스밖에 없어. 내가 있어. 아 그래? 와, 차 진짜 많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택시 타지 말라 그는 거야. 택시 타면 어, 한 시간, 시간. 거의 한한 한 시간? 한 시간? 걸린대. 원래는 네. 2 0분 걸인데. 과연 오늘 야시장 갈수 있을까? 지하철. 저희 지금 티켓을 사러 왔습니다. 네. We're gonna go to the Thailand Cultural Center. e c s 뭔가 예 여기가 예 원래 지하철 빨리 타는 부분, 이 다음 역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음. 일단 검은색 주, 검은색을 찾아야 돼. m 뭔지 알지? 오케이. 어, 바로 이거 타면 되는 거 같은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아, 그러니까 이쪽 가는 방향이나 저쪽 가는 방향. 어. 저쪽 저쪽 타야 돼. 오! 바로 왔다. 바로 왔다? 아, 근데, 여기 왔겠지? 응, 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카메라가 일단 꺼져 있는 순간, 어, 여기 있는 시민분들한테 길을 여쭤봤어요. 응. 3번 출구에 나가라고. 아, 나 오랜만에 진짜 지하철에 던것 같아. 오나 어색해. 나 나도 진짜 지하철 오랜만에 던. 너무 어색해. 야, 이거는 일해. 아 이게 지하철 토킹인데, 음. 이게 약간 한국의 띠띠 그 하는 아.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카드. 응, 카드. 3번 저기다. 아니 근데? 저기다. 미안. 어, 아, 우리... 약간 한국의 동대문. 야시장이 어디있어저 안에 아니야? 아니요. 이거는 그냥 거기 앞, 야시장 앞에 큰 쇼핑몰이 있다고 하긴 했어. 와형 저기다. 여기야? 와 보인다. 와와 아, 진짜. 게임성이 있어? 야, 게임성, 오 사람 진짜 많아. 진짜 많다. 어? 재밌겠다. 그끼리 알아서 잘 샀네. 와 좋네. 형이 영어가 돼서 다행이다 어 이쪽, 이쪽이 좀 여유 있어 보이수 있어. <웃음> 와, 이런 것도 맛있겠다.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얼마지? <웃음> 어. 약간, 너뭐 먹고 싶어, 제가? 아무거나 막 이렇게 이런 거. 반 g i v 엄청 많이 시켰어요. 음식 나오는 거 보면 저희가 지금 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여행 혼자 민규랑 세봤는데 그때도 야시장 가봤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크지가 않네. 진짜 크다. 응. 네. 아, 보여줘, 보여줘. 아. 와우. 와. 우 맛있을 것 같아요 어때? 소스 어때? 뜨거워. 아, 뜨거 아, 뜨거 이거 이렇게 뗀면 돼? 디노가 새우를 어떻게 까는지 몰라가지고 형님 제가 새우 한 번도 안 까먹구나 새우는 잘안 까먹어 음, 근데 소스가 맛있다 기 신기하게 먹는다 이렇게 먹는다 미국에서도 이런 거 있어 엄청 유명해 와우. 이제 볶음밥이랑 똥양꿍 똥양꿍 어때 맛있어? 음. 잘 먹는다 많은 똥양꿍 좋아하거든 근데 한국 사람들 중에 똥냥콩 못 먹는 사람이 진짜 많아 아마 시큼해서 못, 못 먹는 사람이야 어, 난 너무 좋아 보여. 든왜그 똥냥콩이 그 느끼한 그런 느낌을 다 없애 어 음, 맛있지 맛있다? 음. 볶음밥은? 생각보다 맛있어 네. 네. 낙차가 야수장이라고 숨이 안 거예요. 진짜 쉬워 혹시 이거 바로 나온다는 사진 찍는거모어 네. 전철로 다시 왔습니다. 원래 택시 차라다가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다시 지어 길을 몰라서 호텔로 다시 가려고 했는데 딱 저희가 가는 목적지를 그 티켓 박스에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실롬 이런데에서? 예, 네, 실롬 하나 둘셋 셋. 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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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놨겠지? 나둘셋시 시끄럽고 복잡한 곳에서 먹을게요 나둘셋롬롬양 <웃음> 우리 나나나 나, 나. 어, 똑같아나 하나, 하나 둘셋시시시둘셋롬 이시시다 그건 아니었어. 디른 우리가 오늘 가는 거였었잖아 비행기뿐을 잘못 잡는 어? 언지를 잘잡 내일 내일 저녁 시지 응. 어, 응. 아니 진짜나 응. 방금 저 왔어 진짜로? 어 어떡해? <웃음> 근데 내일 저녁 시 우리가 바로 가야 될 수도 있어. 시간이 없어. 로그 비행기 표가 어때? 이코노미도? 이코노미도 지금 다 확인해봤어. 내가 그것까지 물어봤어. 나시간이 아, 그러니까 나도. 선생님내 저녁 몇, 몇 시? 내 저녁 진짜 어떡하지? 형. 어. 아, 엄청 사과를 안 들렸어. 어, 속았어, 속았어. 호흡씨 완전 속았어. 어, 제대로 속았네. 아주 잘했어요. 칭찬해, 칭 어, 스트레스 받고 였 야, 조금 더 길게 갔어. 아, 여기 아, 근데 카메라 돼. 얘가 카메라를 봤어. 무가거 하는데? 어. 그 카메라 어떻게 하지? 아니, 지금 들어가면 찍고 있는데. 네, 여러분, 저희는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요. 어, 너무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다못 담았어요. 다못 담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사실 여행을 이제 갔다 오면은, 이제 추억을 이제 가서 회상하는 것도 보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그 핸드폰이 방수가 되는 줄 알고, 방수가 된다고 해서 <웃음> 들고 물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핸드폰이 안 켜져요. 아한세번 <웃음> 네. 담그고, 네, 가서 너무 이제 신나가지고. 네, 네, 슈아 형이랑 디노는 추억을 이렇게 사진첩을 좀 보면서 이제 재생해볼수 있는데. 아, 근데 너무 재밌었어. 저는 참 근데 가서 가자마자 이제 어떻게 해볼까 좀 국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든 해야. 왜냐면 다음 날 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너무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어?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호시 조슈아 디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스 도쿰카 도쿰카 여러분, 제 핸드폰이 일어났어요, 드디어. 안 돼, 꺼지지 마. 제발.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항상 있으면 모르는데 없으면 그소중하면 느껴요. 무슨 있을 때는 그냥 어디에다 놔두고 안 써도 뭐. 오늘의 경우 있을 때 잘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핸드폰도 없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여러분 켜졌어요 <웃음> 여러분 이 소중함을 항상 알아가는 시간을 가십시다 오늘의 교황 있을 때 잘하자 <웃음> 굿나잇 충격적입니다 <웃음> 핸드폰이 켜졌는 줄 알았는데 꺼졌어요. 아무튼 여러분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방수라고 너무 함부로 물에 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도착하자마자 지금 핸드폰 가게를 갔는데 다 일요일이라서 문 닫았더라고요. 핸드폰 없으면 은 별로 막 연락할 사람 없는데 그냥 그냥 답답한 느낌 문제죠. 그냥 심지할때 핸드폰 하면서 유튜브 보는게낙는이었는데잠이나 자야겠다 <목소리> <목소리>